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먹으면서 식단 관리까지 응. 할수 있는 맞아요, 그포인트예 포인트 그 근데 너무 식단 관리만 한다면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비주얼은 괜찮으세요? 좀 색감은? 너무,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너무 다채롭고 다채롭 물... 무단백 식단인데 불닭볶음이 되나요? 어, 네 안녕하세요 청남창업과 오영래입니다 저희가 오늘 10월부터 식당관리 도시락 레시피 90종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간 점검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 저 채소 어떻게 할거야 잘 먹겠습니다 아, 손실, 손실. 주방 마감 끝. 빛이 난다, 내가 닦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오늘 총 지금 중간, 이거 점검하는 게총몇 개죠? 15개. 40개. 40개. 네. 에이? 비주얼은 괜찮으세요? 좀 색감은?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아, 너무 다채롭, 다채롭고 그리고 저칼로리는 요거는 저번에 말씀하신 아시고랭이거든요 네, 맞 어, 아시고랭은 아 자격라이가 하나 올라가야 돼서 요렇게 해서 컵으로 아, 볶아가지고 이게 저칼로리 식단 도시락 네네네, 중에 그치. 하나죠 지금? 네.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깻잎 청량 동그란땡이라고 고단백 식단인데 불닭볶음이 되나요? 어, 네. 이 요거 저탄고지가 일로 넘어 먹으면 저칼로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칼로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네. 조금 더좀 칼로리를 낮게 해서 운송하시는. 분들 음. 여성분들은 또 요렇게 대체해서 지금 저희가 그 중간 점검 와 가지고 개발된 요 식단 도시락을 한번 샘플 보고 그러면 이분이서 지금 을얻다 게살자 나 이거 제일 기대돼. 게살자다. 비주얼. 아. 이거는 뭐지 면 이거 면을 뭐 쓰신 거지? 아 그거요. 그거 게살이. 아, 아 게살이. 짧은 게그긴 게. 네네네. 긴 것. 면처럼. 단호박 치킨 너겟. 단호박 치킨 너겟. 음. 이것도 궁금해. 음. 너가 딱 좋아할 것 같아. 음~~ 간호박 맛있나요? 응아 이거 맛있다 식.. 아니 그 식은 이게 뭐라 이게 돌아 그니까 러더 뭐 살찌는 거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요 밥상 내일 아 <웃음> 내가 먹겠는데 네. 알리올리오 매운 닭갈비 네 그거는 그냥 마늘 볶음밥에 네. 근데 이게 식단 토시하게 닭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그래서 닭갈비는 닭다리살로 하면 안 돼서 다 닭가슴. 음. 네, 전부 다 닭가슴. 시중에 소스가 칼로리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에리야 소스가 원래 정종이랑 그 설탕 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아, 그러니까. 설탕이 칼로리가 엄청 높은데다가 그렇죠. 정종도 이제 증류주라. 이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중에 그치.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맞아. 음. 그런 거다 쓰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먹으면서 식단 관리까지 음. 할수 있는 맞아요 그포인트요그 포인트 근데 너무 식단 관리만 한다면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딱그 포인트에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어제 만들고 음. 재료 분배하고 오늘 만들었잖아요 음. 지금 먹는 거랑 거의 데워서 먹었을 때 아니면 그렇죠. 또 바로 조리했을 때 차이가 음. 크 차이가 조금 있긴 음. 있겠는데 제가 왜 저기서 내려오는 게 맛이 없나 했더니 yeah. 네 너무 조리하지 좀 된단 말이죠. 맛있죠근 어쨌든 음. 저희도 이거 당일 당일 해가지고 제주에서 아, 바로 할 거라서 그분들 내가 보니 한요 정도 상태에서 받아서 아마 전자레인지 데워 음. 드실 거란 말이지. 단어 붙자. 식감. 응응. 햄버거 스테이크. 네, 공부 엄청 아, 하셔가지고. 했어요. 그 저번에 내 국수도 엄청 많이 먹고. 쫄소리. 그렇죠, 그렇죠. 음. 특히 어, 소스 엄청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 아,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웃음> 아 이게 엄청 신김치로 해야 되는데 김장김치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럼 실제 맛도 어떻게 해요? 신김치로 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김치 하셔야 그냥... 될것같아 그래요. 근데 꼭 김치 국물이 조금 들어가야 돼그 음. 오늘 저희가 90가지 중에 40가지의 식단 도시락을 중간 점검했고 맛도 다 봤고요 어 생각보다 어 되게 심심하고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컬러풀하게 어, 식욕을 돋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색깔과 형태를 많이 담아주셔가지고 어 건강하지만 맛있는 도시락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1월까지 연구하고 좀더 보완하고 개발해서 2월에 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어우 양 많다